안녕하십니까. 이리 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계곡에 나와 있는데요. 와, 정말 경치가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과연 여기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둥글레를 찾으셨어요. 이게 둥글레인가요? 둥글레입니다. 아, 둥글레. 불합치네요. 아, 둥글레가, 와, 둥글레 이렇게 생겼구나. 저건 뭐예요? 요거는 비비추라는 겁니다. 아, 비비추예요? 예, 요 때는. 쌈으로 해서 먹어도 돼요 쌀으로 먹으면 돼요? 네 생으로 생... 쌈 m 먹어도 돼요 a m u r a i s a m u 요 a i Samurai, Samurai, 기 a m u r a i Samurai, s a m u r 음. i Samurai, Samurai, s a 거 u r a 거예요? 네, 먹어도 되 i Samurai, s a m 어 r a i 어 야, 향기가 되게 좋다, 이거. 음, 신기한데? 오, 어이, 저기 도망가, 도망 도망 뭐야, 도망 뭐야, 도망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도망가? 아유, 퉁가리입니다, 퉁가리. 오, 시작부터 퉁가리가 나와줬네요, 와. 역시 이런 모래밭 계곡에는 이런 퉁갈이가 많아요 와 퉁갈이 이쁘게 생겼죠 <웃음> 자 조심히 가요 간다간다간다간다 간다, 간다, 간다. 다시 들어갔다 다시 들어갔다 오오와지 꺽지. 꺽지, 꺽지 꺽지 와 대박 엄청 큼와 진짜 야 진짜 와 진짜 큰 꺽지요 와 이 정도면 사이즈 괜찮은 꼭지요. 오 지금 화났다 화났다. 지금 화났어요. 얼굴 엄청 크기하네. 와 엄청 큰껍지입니다와 이거 보여요? 와 이거 봐요. 오 지금 화났어요. 야야 <웃음> <웃음> 야. <웃음> 화났어. 오야성질 진짜 고약한 거 봐요. 이거 봐. 지금 아가미 벌리고 난리도 아니요. 야. 요 진짜 어. 신기해. 아마는 다리 운는 되는데? <웃음> 자비우등 이자비운동이라 와. 뭐요 통갈이랑 돌고기요? 와. 야 이거 보세요. 와. 통갈이랑 아 돌고기입니다. 와. 오. 자퉁가리랑 돌고기에요 일단 돌고기 친구는 여기있구요 우리 퉁갈이 친구 아까 잡은 녀석보다 되게 색깔이 노래요 어, 반짝반짝한게 아주 이쁘네요 오 어,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 우리 퉁갈이 친구 어, 조심히 가요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오오오오오 어, 어, 어, 어, 어. 갈견이, 갈견이 때에요, 갈견이 때. 갈견이랑 고추개구리가 있네요. <웃음> 갈견입니다, 갈견이. 오오오! 오, <웃음> 개구리 녀석씨. 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어. 여기입니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물고기가 물이 고. 야, 여기 물이 고여있는 곳인데. 뭐야, 이거? 야, 울챙이인가? 이게 뭐야? 와 울챙이야 울챙이 새끼봐요 울챙이 새끼요 야울챙이요 울챙이 야 울챙이 엄청 많다 야 이거 다 울챙이예요 아빠? 어마어마네챙이야 이거 봐요 난 다슬기인줄 알았는데 오이고이고 다울챙이니다울챙이야 아니 바위에서부터넌 먹나봐 그러게요 바위에뭐 먹을게 있나? 지금 <웃음> 울챙이 밭이에요 여러분들 바위에 뭐 먹을게 있나봐 바위에? 어형뭐 먹는거 같애 바위에 뭐 먹나봐요 얘네들이 얘네는 뭐 먹고 살지? 오 그런거 먹나봐요 엄청 많다 야 도망가지도 않아 <웃음> 이거 도망가지도 않아 제대로 HN의, 그러게요 삼개구리인가고추개구리나삼개구리 음, 상개구리 어. 아니겠어요? 어 그러네. 여기서 저 무단계 오래 못 봤어. 어 그래요? 야, 물고기 많 물고기도 많아. 고기도 많네 이거. 야얘 피라미가. 야, <목소리> <이제 피라미도>. 야 <목소리> 저기 저기 저기 끝에 지금 고여 있거든요 여기가. 어,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엄청 많아요. 한번 잡아볼까요? 오 어, 뭐야? 오. 어. <목소리> <목소리> 야. <목소리> <목소리> 야이 <이게> 뭡니까 <목소리> 이거? 자한 솥입니다 야. 한솥야이 멸치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멸치 <웃음> 멸치야 멸치 이거 뭐야 <웃음> 엄청 많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멸치가 이, 야 멸치네 멸치 이거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그 뭐죠 아빠 그 빙어 빙어, 빙어. 처럼 생겼어 원래 이거 민물고기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웃음> 야 이거 봐요, 어, 차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이거 엄청 많네. 야, 주, <웃음> 조심히 가요, 여러분들. 야, 아직도 한, 한옷이야 <웃음> 조심히 가요. 아유. 야, 진짜, 어우, 야, 여기는 그냥 올챙이들이 아유, 그냥, 어우, 어, 어, 어. 올챙이 밟을 에이. 것 같아, 야 이야. 야, 이거 봐요, 올챙이 봐. 이게, 어우, 어우, 잡아, 잡아보세요. 잡아주세요. 어이 봐. <웃음> 울챙이 울챙이 와 엄청 많다. 아빠 어렸을 때도 이런 거 뜨고 뜨고서 놀았는데. 와 진짜 대박이에요. 아빠 어렸을 때는 까만 고무신 신었어. 아 그래요? 그런 까만 고무신에다 이렇게 떠갖고. 네. 자꾸 그랬어. 어, 와 자꾸, 대박이다. 자꾸 놀고. <웃음> 야 이거 보세요. 와, 참종개입니다, 참종개. 와, 엄청 예쁘게 생겼죠? <웃음> 오, 오,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웃음> 엄청 귀엽게 생겼다. 자, 우리 참종개씨, 조심히 가요. 어, 뭐가 들어갔다. 들어갔어? 이거요? 저거 거 와. 오. 와. 근요 어. 어, 이거 뭐야? 뭐야? 참종게. 참종게? 참종게 돌고기. 어우, 그런데 이거 참종게가 크다. 어, 오. 어. 이거 보세요. 야, 이 개구리도 있어. <웃음> 야, 참종게입니다. 참종게. 참중개. 엄청 커요. 아까 본 사이즈랑 오, 확연히 차이가 나네. 오오오 오 미끄러 미끄러 우와 엄청 활성도 장난 아니다 일단 우리 돌고기 친구부터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돌고기 친구 <웃음> 조심히 가요 와와와와와와 <웃음> 와엄청많이 지 제대로 <웃음> 저기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여기 여기 다야 <웃음> <웃음> 와, 안 데로 다도망가겠다 도망가는 이게 계피 안나올까? 들어가 들어가 오. 오, 오, 오야 이런데 몰려 있었네 이 녀석들 딱 잡았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 혼인색 끼고 있는 거. 와. 꽤큰 사이즈입니다. 오, 떨어졌다, 떨어졌다. 아, 엄청 커요. 저기 안에 다 모여 있었구나. 이 친구들. 아, 여기 색이 엄청 예쁘네요. 어, 엄청 예뻐요. 오, 어, 이렇게. 오, 떨어졌다, 떨어졌다. 잘 가. 자, 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살려주도록.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이 가요. <웃음> 툰가리입니다 툰가리 툰가리 툰가리입니다 툰가리 어 엄청 예쁘게 생겼죠 우리 툰가리 이야 엄청 귀엽다 여기에 쏘이면 진짜 뼈도 못 추리는데 근데 생긴건참 귀엽게 생겼어요 맞죠? <웃음> 살려줄게요 조심히 가요 와, 색깔, 어, 색깔이 엄청 이쁘네요. 와. 꺽지, 꺽지, 꺽지. <웃음> 우리 꺽지 친구예요. 꺽지. <웃음> 미니 미니하다, <너> 미니 미니. <웃음> 꺽지, 꺽지. 꺽지. <웃음> 조심히 가. 알았지? 우리 퉁가리입니다, 퉁가리. 색이. 색이 <웃음> 엄청 빨개요. 어, 여기가 퉁가리가 엄청 많나 봐요. 어, 퉁가리입니다, 퉁가리. 세게 오, 이거. 뭐, 뭐, 자 뭐가 들나 보자 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야 이거 보세요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와 총가리에다가 갈견이 친구도 엄청 많네요 야 총가리랑 <웃음> 갈견입니다 물살이 빠르니까 이런 돌멩이들이 많이 숨어있는 것 같아요 오 어, 움직이다 움직이다 총가리랑 야 갈견이 있습니다 이리TV 대왕 굴레이를 흔들어라! 제가 돌랭이를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파리가 날라다니냐? 자, 갑니다. 어, 팔좀풀게요 하, 하, 하. 오케이, 좋았어. 감사합니다. 이게 지래 떼지를, 이게 지래 떼지를 하도 하니까요. 팔 근육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자, 지래 떼지, 이렇게 팍! 팍! 이렇게 해요. 갑니다 아이돌 쯤이야 어? 오 어, 뭐야? <목소리> 뭐야? 뭐 들썩이 <목소리> 야 이거 어떻게 해? 해봐 오커 쎈데? 어. 엄청 큰데? 어 엄청 큽니다 어. 야다 반대쪽으로 빠져나가네 저저저저저저 나쁜 물고기는데다저로 <목소리> 가요 여러분들! 이거 봐 들어와 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 들어와 들어 들어와 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어와 들어와 들가와들어요 들어와 어와 들어와 들어다 들어와 들어와어어어가 지금 여기 돌에 물고기가 숨었어요. 자, 어떤 고기예요? <목소리> 자, 요요 요 돌이에요 요 돌. 한번 슉 볼게요. 슉슉 슉. 뭐가 들어갔을까요? 오, 그럼 뭐 <그거> 갔는데? 요요요요요 어, <목소리> 어, 요, 요, 요, 요. 자, 이제 우리 돌고기 친구가 <웃음> 이리 티비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어 지금 여기 생코 냈습니다. 그 이거 알가졌다알가졌다알가졌다 오, 엄청 파닥 바닥 파닥해. 미안해 미안해. 한번 기다려 줘. 어, 알가졌어알 어, 배가 뿜뿜합니다. 오, 알가졌다 와, 통통하다. 알가졌구나. 아. 우리 산란철이라서 우리 불고기 빨리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 알았지? 오. 오. 와. 오. 야. 오. 엄청 뽀샤시한 애가 잡혔네요 엄청 뽀샤시 <웃음> 엄청 색이 노란색이에요 빨간 에 빨개 노란색이 아니라 빨간 엄청 빨간색이에요 와 대박입니다 대박 퉁갈이네요 퉁갈이 퉁가리. 뭐 먹었나봐요 비가 뿡뿡해요 오오오 <웃음> 어 조심히 가요 <웃음> 퉁갈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아봤는데요. 와 아, 이거 보세요. 예. 와 배경 장난 아니죠. 여기에 되게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퉁가리도 많았고요, 돌고기도 배가 퐁퐁한 녀석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껍지도 봤어요. 엄청 성질이 더럽더라고요. 그리고 껍질 그리고 돌고기 갈견이 참중계 이런 일급수에서살수 있는 녀석들이 굉장히 많았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물이 깨끗하고 환경이 참 좋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물고기들이 알날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알을 가진 녀석들을 보이면 꼭 물에다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막 품질이고 관질이고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는 더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있어요 와 엄청 시원합니다 엄청 시원해 이제 여름이 오면 은 아마 제가 불에서 덜벙덜벙 할텐데 여러분들하고 다 정말 좋은 시간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 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안녕